이가 숨이 못돼요 우리 충분히 플레이어 통사 딱 느낌이 꽂혔어 아 딜러 또 저거 딜러 시끄러운 딜리라는데 타이 그렇지! 타이랑 도이치 뭐야 와 미쳤다 음, 타이 도이치 나 있어요. 도이치를 먹을 줄 몰랐는데 타이랑 한번더 그대로 이어서 갈게요 한나님은 주말이랑 수익에 전혀 관계가 없으신가봐요? 현대 제방속은오전뭐 주말자, 평일자, 이런게 없습니다 평일에 게임이 되살돼그렇지 나이스 에이 전혀 없죠 방수 막히는 수익인데 그렇지 6월초에만 게임이 약간 안되는데 안 지금 변함은 거짓말같아 하면 되니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다음 에버루스를 완전 신호 잡고 있다라고 또 <목소리도>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걸처음에 전혀 끼임 안됐어 오케이. 잘한다. 천천히 한번 올려봅시다. 지금 현재 4,080만원 죽으면 된것같아 죽긴다. 이럴라. 흐라기 죽여버까 지금 하게 그냥 그냥 바로 주고 싶은데, 도대체 이사 아, 아, 지 시장 우인장 하면 도대체 사 먹어야 된다고? <웃음> 그럼 무슨 미없을드이냐